이거 스맵인데그렇지 이거죠. 이런플레 이거. 든요하태고리 뭐야 왜안풀거어이 왜 핫픽으로 변경했는데 풀렸네 핫픽스 해야된다고요? 이걸 왜 핫픽스함 그렇지 아, 이걸 정리 못했어. 개 못해, 진짜 어이없다. 선빵 필승 얘는 도발을 뚫어야 되는데 나는 일단 필드를 먹었으니까 이걸로 하면 되지 않을라나? 왜냐하면 이거는 다음에 내가 무기 치면서 천하무적이 나오면 끝낼 수도 있고 그니까 러 나도 이거 무덤 꺼지기 전에 필드 이득을 먼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서 여기서 천하무적 뽑아야될 것 같은데? 이거지 이거지 아 이거밖에 이길게 없었다니까 의미가 없어 의미가 죽일 거면 빨리 죽이고, 이거 지금도 유효한가? 이거 내고 하면 유효한가요?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베이베 썼다 베이베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웃음> 아 이거 무한딜이네 이런상 이거지 아이 됐다 우승 운전한니자코스트 오!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 오, 어, 이러면은. 오, 킬각이다! 보여드릴게요! 이 대게! 무서움! 자, 스컬지 환영술사 내고 무기 참 다음에 무기를 깨트리면 되죠? 무기를 깨트리면 은 무기가 두 개가 더 손으로 들어와. 그럼 무기를 차고, 기레를 내고, 또 무기를 차! 그럼 또 무기가 손으로 들어와요. 또 무기를 차! 무기를 차!